안녕하세요. 초원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재개발 지역에는요. 일반 집두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혜택을 알면 볼 수도 있고 어, 모르면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어,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중에 한 케이스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어, 입수권이 되어서 집을 팔았는데 어, 어떤 케이스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생 인가가 나고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사업의 진도에 탄력이 붙더니 어, 어느 날 어, 제가 집을 산지 1년 10개월째쯤 되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예요. 어, 우리가 알기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신분이 입주권이 되죠. 입주권은 원래 주택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권리는 중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 주택은 지금 다주택자는 중과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입주권은 중과 적용이 안 되고 이제 일반 세율로 양도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어, 갑이라는 사람은 어, 사업생인가 후에 음, 집을 어, 사고 난 뒤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아까 똑같이 1년 10개월째 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갑과어리갑은 관리처분인가 나고 나서 이주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얼른 이주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나고 이주비 지급하는 그때 가장 빠르게 공과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주비 지급을 받았습니다. 있던 세입자 내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갑은 그리고 나서 집을 언제 팔았느냐. 매수한 어, 날로부터 3년째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른 똑같은 날 사업식인가 난 그때 이제 집을 사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어, 그리고 세입자가 안 나가고 그냥 자꾸 집 얻을 때까지 몇 달을 더 살겠대요. 그래서 관천하고 난 후에 6개월을 더 살다가 나갔습니다. 세입자가. 그리고 똑같이 산날로부터 어, 3년째 이 집을 팔았어요. 어, 이렇게 팔았는데, 둘다 집은 요 주택 하나씩만 있습니다. 근데 갑은 나중에 양도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고, 어른 비과세가 적용이 된 거예요. 어, 이게 뭔 일이죠? 어, 어리, 뭐, 인물이 잘 생겨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거냐 고 알아봤더니, 어, 관리 처분 인가 일부터, 그게 비록 권리였지만, 어, 좀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양도를 할 때는 어, 세입자가 살고 전입을 해서 살고 있거나 단전단수하지 않고 공가 처리를 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거주했던 그 기간만큼을 원래는 신분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이지만 예외적으로 어,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사용을 한그 기간은 주택 보유 기간에 합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세입자가 살았던 그 기간을 보태서 내가 처음 집을 매수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증명을 해넣어야 됩니다. 서류를. 뭐 무조건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서류를 뭐 수도 낸뭐 영수증, 정기세 낸 영수증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이나 이런 걸다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어 그렇게 이제 하고 단전단수 마지막에 한날 그걸 증명을 해넣으면 어, 주택기관에 포함을 해서 어, 2년에 보유와 주택으로 거주한 걸로 간주해서 비과세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값은 애누리 없이 단전단수하고 공과 처리했던 그날까지만 주택 보유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계산 잘못해서 1년 10개월 만에 아니면 1년 11개월 25일 만에 어 주택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입주권으로 된 걸로 간주가 돼서 비록 입주권은 중간은 안 되지만 일반 세율의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알면 조금 늦출 수 있잖아요. 어, 이주기간은 뭐 처음에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줍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주비 신청하세요 하고 관리처분인가 후한달그 전후로 해서 보통 이주비 신청을 하고 어, 그때부터 순서대로 이제 공과 처리되고 이사 나가는 그 순서대로 이주비 지급이 되거든요. 어, 그 돈을 빨리 이제 받을 그럴 마음으로 어, 내가 언제 샀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얼른 공가처리를 했다. 세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경우에는 어, 팔지 말고 만약에 그 뒤에 소롱부동산소장이하는 유튜브를 듣고 어머나 주거용으로 2년을 사용을 해야 되네. 어떡하지? 나는 1년 10개월째 그냥 세입사 다 내보냈는데 그리고 나는 그 집만 있는데 어머나 지금 이거 팔면 안 되겠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 사용성인일 후에 이제 이전 고시가 나고 어 주거용으로 어, 조금 더 등기를 치고 난그그 그 이후에 이전 고시가 나고 나면 어 사용성인일부터 2년을 안 채워도 어 공사기간을 그때는 포함을 시켜줍니다. 보통 어 관리처분하고 나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동수 추첨하고, 그리고 일반 분양하고, 착공해서 집 짓는 기간까지는 보통 한 4,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기간을 이제 포함을 해주니까, 그때는 입주권 상태로 파시면 안 되고, 어, 완공 후에 양도를 하셔야 되겠죠. 어, 오늘 이걸 올려드리는 게, 실제로 대연 상부역이나 어, 앞번에 이제 이따가 왔던 그 레이 카운티, 거제 이구역 앞에 이제 있을 때, 어, 원주민들이, 어, 팔려고, 중간에 왔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1년 11개월 10일 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되돌려 보낸 분들도 계시고 뭐 대연상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음. 계산을 해보니까 애매하게 중간에 다른 집을 하나 샀다가 양도차익도 없어서 세금은 내지 않았는데 과세로 양도했던 아주 조그만 1억 미만의 그런 주택이 또 있었던 것도 있고 이래서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팔러 오신 거예요 비과세라고 그래서 매도 보류를 제가 시켜드린 분도 계시고 어 그리고 이것처럼 이년 기간이 안 되는데 내가 처음 산 날부터 내가 양도하는 날까지 뭐 2년 이상 들고 있으면 이건 비과세 되겠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어, 물론 유튜브도 들으시고 세금 공부도 하시고 팔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한테 세금 자문도 구하시고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게 걸러지죠 어 근데 모르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또 그다음에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어떤 이런 어~ 실전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제 그런 부동산에 뭐~ 어, 오늘 이거 산지 언제고 지금 뭐~ 언제 언제 몇년 됐는데 어~ 뭐~ 팔아주세요 뭐~ 얼른 계산해 보면 대충 뭐~ 이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팔고 난 후에 어~ 쩔쩔매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이건 챙겨주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알고 계신 지식은 또 주변에 널리 또 나누고 알려주시면 다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어,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초롱에서 초롱부동산에서 어, 짧게 인트로를 오늘 요 영상부터 한번 만들어서 넣어 봤습니다 음, 내용이 도움되신다 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도움되시면 주변에 뭐또 이웃들에게도 널리 또 공유도 해주시고 어, 구독 한번 눌러놔주시고 어, 그래주시면 저롱 소장 힘도 나고 도움됩니다. 뭐이 모습으로 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날 또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